사실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애를 잘 키고 우 싶어해서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바람막이로 썼어요 제가 자꾸 의지가 없고 약해서 못하는 건데 애들 때문에,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입에 달렸어요 그 말이 애들 때문에 근데 애들은 정작 저를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거든요 예뻐지고 밝은 에너지 예전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밝은 에너지를 가족들한테 주고 행복하게 좀 화목하게 지냈으면 하는 게 지금 바람이에요. 제가 살이 찌고 나서 가장 속상해하셨던 사람이 어머니셨어요. 근데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여서 와 네가 옛날 모습을 다시 찾았구나. 너무 너무 엄마는 놀랐고 정말 너무 예쁘다고 하셨어요. 복부하고 이제 허벅지 지방흡입을 했는데요. 그거는 뭐 인지가 준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지만 이 제일 놀랐던 게 허리 라인이 이렇게 정말 재단을 한 것처럼 성형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괴로워한다고 들었거든요. 이제 울룩불룩한 몸이라든지.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제 있던 허리 라인보다 더 예쁘게 성형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굉장히 생겼고, 옷 고를 때도 허리를 강조하는 옷을 찾게 되고, 그 만족도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냥 제가 여태까지 못했던 6년 동안에 못 빼고 있었던 살들, 못 변화시켰던 얼굴, 그거를 JK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었던 터닝포인트라고 할까요? 그걸 아무도 전환점을 주지 못했는데 어, JK에서 이렇게 전환점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변화에 너무 만족하고 어,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할수가 없어요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예, 너무 감사드리고.